먼저 그 본문의 내용을 계략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를 크게 나누면 뭐, 그, 재판 과정과 석방의 내용으로 둘로 나눌 수 있지만 조금 세분하면 여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5절로 7절까지에서는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사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나오고 아주 나쁜 의도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로 12절까지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성신이 충만해서 안진뱅이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이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은 이 예수야말로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제 베드로의 특집을 잡을 수 없는 이런 변론에 대해 논란 저들이 어떻게 할까 논의를 해서 우선 위협을 가하면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조건을 붙여서 석방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13절로 1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로 기득권을 가지고 권세를 휘두르는 저들의 그러한 위협에 대해 조금도 불안하지 아니하고. <웃음>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분명한 신앙의 자태를 보인 사도들의 내용이 이제 19절로 2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21절에서 다섯 번째로 사도들의 그런 전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라 다시 이제 위험만하고 풀어 주는 그런 내용과 마지막으로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런, 예, 이적적으로 일어난 그런 나이가 이제 나오는데, 이 나이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런 그 신비한 역사적인 표적적인 일들이 아, 신화적인 것이나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사실적인 얘기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나이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번째 사내들인 공유회가 모여서 사도들에게 질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바와 같이 어, 지난밤 날이 점으로서 저들을 붙잡아 놓고 재판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튿날 일찍 공유회로 모였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그 일으킨 시간이 오후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대적자들이 대항을 하게 됐는데 날이 너무 저물어 가지고 일단 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재판을 계속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70인 장무회에 기원을 둔 것인데요. 주전 3세기경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음. 본문에는 그 관원으로 표시된 전현직 그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인 서기관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이고 약간의 이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어 저들이 하는 일은 율법을 해석하거나 종교 재판을 하여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재판을 할 때에는 두 명의 증인을 세워서 만장일치를 이룰 때에 선고를 내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형선고를 내릴 경우에는 한번더심리를 해서 죽이기 전에 죄를 고백하게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공회는 일출부터 일몰 사이에 모였다고 합니다. 저들의 권위는 유대 사회에서 아주 최종적인 그런 것이어서 아주, 그, 오늘날로 치면 뭐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저들의 모임은 그 성격상 구속사 안에서 자신들의 그 위치와 역할을 알고서 그 개시에 쓰임 받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자면 그냥 로마 케토릭에서 내세우는 그런 가르치는 교회 계급 정도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교회하고 배우는 교회를 따로 구분했지요. 사제들의 그룹하고 또 성도들의 그룹을 갈라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 유대교들도 그런 식의 그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모세 70인 그 장로들의 그 형태를 취해 온 것이긴 하지만 모세 70인의 장로들이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바그 실체 안에 있지 않니냐고그 껍데기 안에 있으면서 저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앉아가지고 영광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당시 사내들인 공유의 구성원은 대제사장 안라스를 비롯하여 가야바 그리고 요한 그리고 알렉산더와 그 밖의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은 분명히 가야바 였었는데, 왜 여기가 안나스가 여기 등장하는가?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잖아요. 그 원래 이제 로마 총독들이 오면서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나스가 밀려나게 됐는데, 그 자리에 사위 가야바를 앉힌 거죠. 그러니까 실세는 가야자 가야바가 아니고 안나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나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아 여기 나오는 요아는 이제 안나스의 아들로 추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알렉산더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유대 역사 속에서 유명한 인물인 피, 그런 필로의 형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을 그 공회로 모인 그 반원형의 재판정에 세워놓고 질문을 합니다. 그대들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냐 하고 따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사도들이 이제 교훈을 베풀고, 안진뱅이를 고치는 일 등을 하는 것에 대해 왜 이렇게 하는가 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수호자인 양, 그럴듯하게 율법에 기초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리에서 그들의 지위가 위태롭게 전개되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숨기고 거만하고 오만하게 이제 주님께서 쓰시는 사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질문은 가만히 우리가 분석해 보면 굉장히 괴약한 것입니다. 이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객관적인 사실이 저들의 눈앞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고 그것에 대한 증인들이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베푼 이적에 대해 그의 구약의 가르침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을 조금 연결해서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본다면 얼마든지 그 의미를 알수 있었는데 저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이제 사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뭐 어디서 저기 숨어서 이안진병인를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벌건 대낮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이적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환자를 고쳤는데 그것도. 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고 따지고 묻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적대 세력들의 위협적인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성신이 충만한 가운데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게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죠. 바로 전날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설교에서 선언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여기서 재차 증거하면서 미리 예고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하고서 구원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이 그리스도는 아 단순히 그 유대인들 중에서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 되는 그런 분도 아니고요. 저들을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그런 정치적인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웃음> 분명히,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오신 그런, 어, 인물이었고, 뭐, 더 올라가면,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미리 예고된 그런 분으로 오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구원과 또 구원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공동체와 또 그들이 누릴 복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증거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셨고 자신의 가르침으로 그리고 자신의 그 표적적인 사역으로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걸 이제 사도들이 그대로 증거를 한 것인데. <웃음> 에, 저들은 어, 이제 그 내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건강한 구원과 천하 인간의 구원과 연결해 가지고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사도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안진뱅이의 그 개인적인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평생 뭐 그렇게 살았던 존재를 그 단순히 병에서 고쳐주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그 전세세 세상에 구주로 오신 그분이시다 하는 사실 그분 이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어, 이룰 만한 그런 존재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도 사내들인 공회의 원들이 그릇되게 바라보는 시선을 높여서 이제 이 안진병이가 일어난 사건이 단지 그 한시적이고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인류 전체의 회복을 위한 일과 관련된 일임을 여기서 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뭐 이제 기도원이나 뭐 이런 데서 집회하면서 그렇게 병자를 고치는 그런 그런 어떻게 땅의 일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그 말씀을 사도들은 한 거예요. 단 단지 그분이 개인의 그 고통과 어려움 슬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분이 아니고 전 세상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그 그 진정한 후손 그리고. 그 땅과 복에 대해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진정한 이삭의 진정한 후손으로 오신 그런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저 잃어버렸고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것들을 다 회복하시려고 하신 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웃음> 구약의 그 자주 등장하는 돌의 개념을 사용해서 메시아의 개념과 연결해가지고 그 메시아로서 오신 유일하신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는 이적을 행하셨다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그러니까 그, 이, 표적적인 일 아니에요. 사는, 이게,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현실에 있으니까 그 현실 가운데 누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어떻게 힘입어서 살수 있을까 하고, 사람의 관점으로 접근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사역이 그 높이 대신 예수 그리토의 사역과 연계되어 있는 존재, 로서의 사역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연계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뛰어난 능력을 증명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요. 오직 높이 대신 그리스도의그 사역을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 모퉁이 그, <웃음>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그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됐다 하는 그런 표현이 시편에 나오는데요. 그 그런 그 개념들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을 만한 그런 개념들을 써서 이그 예수께서 그 메시아로 오신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이 안진병이를 일어나게 하셨다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일은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진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그 소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메시아를 그 입증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28편 아 28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서 시원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구약 이사야서가 이제 신약의 복음서라고 할수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이돌산 이 돌로 오시는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어, 증거를 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을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 이제 환상 중에 보인 그런, 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 저 예언한 그런 말씀이 되죠. 메시아 안에서 이루어질, 사실, 1차적으로 <웃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졌고요. 어 이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떨이 됐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사야서나 다니엘서 또 시편을 다 이해하고 그그 오실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연계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의 사역이 궁극적으로는 단 단순히 이제 1차적으로는뭐 유대인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구주로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다 하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신 충만한 변론은 바로 전날 행했던 것과 같이 냉철하고 논리가 있고 아주 담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 한 비자의 소리에도 놀라 예수님을 부인하던 위치에서는 이제는 벗어나서 구속욕사 가운데 진전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변이 자신의 목숨이 혹 버려지는 일이 있어서 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가면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목숨이나 그 외에 다른 세상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기를 기뻐한 것입니다. 이는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토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참된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그리토가 이제는 자신의 구원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이제는 교회의 사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확대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온몸으로 인식하면서 이런 증거를 한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적인 사랑에 눈이 떠서 이제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기관원으로서의 자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결코 베드로는 개인의 번영이나 일 일단의 그 일군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자면 베드로의 성신 충만한 별로는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역사적이고 영적인 환경을 안, 알고서 이제 증거된 것이었고 또 아상을 부인하고 성신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현실적으로 받아가는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어느 곳 하나도 소홀히 됨이 없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한 변론의 내용은 이전, 전날 한 내용과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저들에게 회계를 선포하지 않았다. 전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나마 사도들이 행한 이적에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어찌할 거 하고 해결책을 사도들에게 구했는데 지금 여기 이 변론을 듣는 대상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전혀 그런 태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적대하기로 작당을 작 하고 모인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단에게 전적으로 붙잡혀서 직접적인 도구 노릇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회계를 요구하지 않하고그리도 안에서의 구원에 대해서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도 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이사에서 육장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요. 그 적대자들이 근본적으로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고해하고 어, 덤빌 가능성이 너무 어, 그, 그런 개연성이 컸기 때문에 그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제자들을 모아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죠. 이건 뭐 물론 이제 저희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그 사람들이 그 표적을 요구할 때 마태복음 2 장에 나오지만 그 표적을 요구하니까 그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표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당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내셨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현실적인 이유과 관련해 갖고 요구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행사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도, 사도들도 그런 시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거룩한 걸 개한테 던지지 않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아무튼,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이렇게 변론하는 걸 보고, 적대자들은 본래 사도들이 학문 없는 범인, 보통 사람인 줄 알았다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뭐,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그, 저기, 어부 노릇을 했던 그런 인물들 안에 주류 멤버들이? 그러니까 뭘, 자신들이 그 수, 저, 수백 년 동안 그 쌓아온 그런 뭐, 전통, 그, 그 일에 아주 박사가 된 존재들, 그런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겨우 이제 어려서 율법이나 조금 아는 정도로 아는, 이런 인물이었는데, 지금 신구약을 아울러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쭉 펼쳐서 어 그리토의 사역과 관련해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을 그렇게 해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명백하니까. 이미 저들이 알고 있는 성경, 그 성경에 에 궁극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아주 질서있게 차서있게 지혜롭게 증거하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정상적인 유대 랍비 교육을 받지 않는 자들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명료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걸 보고 아주 기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적적인 일의 실제 증인이 저들의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이제 할 말이 없대요. 뭐, 날때부터 이 안진병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어나 있으니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명화해서, 공회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군중들도 다 보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웃음> 어뭐그더 이상 신란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가라고 했는데 그런 중에도 이 이런 이 일들에 대한 소문이 더 퍼지지 않도록 이걸 못하게 위협을 했지 않았습니까? 항상 그렇지만 이 사단의 사주를 받는 자들은 이 폭력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육신적인 그 힘의 철학에 매여서 그런 방법을 상시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계의 차원에서 사랑의 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정죄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명명백백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단지 상황을 봉합해 버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최대한 이용해서 이런 악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단의 사주를 받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전파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는데, 여기서도 예외가 아닌 니다 아까 우리가 오전 공부 시간에도 살펴봤죠. 발락이, 그 발람이, 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축복을 하니까 그걸 견디지 못했지 않습니까? 발락이. <웃음> 그러니까 이가 사단의 사주를 받는 존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사역을 견디지 못해 하는 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예외가 아닌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5장 40절에 보면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게 사단들도 사단의 그 종자들도 예수의 이름이 그 어떤 그런 권세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과 가르침에 모든 것이 증거되면 저들의 졸립이 아주 위태롭기 때문에 이런 일을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아마 저들이 군중의 힘을 이용할 수 있었다거나 그 증거가 코앞에서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았었더라면 아마 예수님을 처리했던 방식대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웃음> 때리고 조롱하고 사형에 해당하다고 아마 논죄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이제 명백한 사실만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위협만 강하고, 사도들의 일을 막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19절로 20절에 보면,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가장 적합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적대 세력들의 태도와 그 자세와는 너무도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실 실세는 저들인데요. 실권세는 사도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칼자루는 저들이 다 주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전혀 개의치 않고 사도들이 담대하게 자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더 나아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 옛날 손지자와 같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산무치는 듯한 뜨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여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산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도들도 성신이 충만한 가운데 그런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사도들은 부활로 보았고요. 승천도 본 증인들입니다. 그 일이 다 어려서부터 들은 구약의 예언대로 된 것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 되신 그리토께서 이제 하늘에서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보편구원을 위해서 자신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와 관련된 이적을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그 보고 들은 일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무서워하여 그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원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걸리게 되거니와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56편 11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두려워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구약의 그 아모스 선자들을 여러분들 아실 텐데, 아모스 선자가 북 이스라엘에서 선지 사역을 할 때, 베델의 악한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을 떠나 유다에나 가서 예언하라고 위협했을 때, 오히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금할 수 없다. 하고 오히려 저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는데, 실로 하나님의 선자는 하나님의 명하시고 경험케 하신 일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왕 같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런데 사도들이 아주 모델적인 인물들인데 그렇게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주께서 보고 듣게 하신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모스 7장 10절로 17절 말씀하고 3장 7절로 8절 말씀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구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17절에 보면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주님의 사도로서 이제 화가 닥친다고 해도 그 어,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구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와서 그걸 못하게 해도 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있는 거예요 음. 바울은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 보면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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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없느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큰 구원을 받은 존재이고 이제 그참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서 어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뭐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어떤 어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런 단호한 태도에 대해 저들은 이제 어찌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백성들조차 그들의 태도에 대해 별다른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보면 뭐, 무려 그, 오천 명이나 모뭐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은 옥에 자, 자, 갇혔지만 아주 표적적인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더 홀수할 수 없이 이제 위협을 하고 석방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죽음을 불사한 순종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더욱 확장고자 하십니다.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당신의 뜻이지만, 당신의 종들의 단호한 태도를 그릇으로 써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그, 미국이나, 그, 뭐, 호주, 카나다, 또, 유, 그, 아주, 그, 그런 그 지역에서 이제 상위 5% 안에 들어가 있는 엘리트들이 조선의 영혼들을 사랑해서 나와서 복음을 전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마치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을 사람 노릇하게 하려고 그리또 안에서 사람 노릇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본 모습을 취해가게 하려고 이제 죽음을 불사하고 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웃음> 주님은 그런 그 자기 부정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토를 따라가는 자들을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고 확장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제자들을 통해 역사 앞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오묘한 비밀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확장되는 그 나라인 거죠. 단순히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구원 받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죽음에 이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제 생명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당신의 일을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시지만, 당신이 세우신 경륜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리토께서 낮아지셔서 본을 보이신 그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종들의 그런 사약을 써서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고 확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타나신 뜻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로 보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이렇게 참참 참 버러지 같은 인생, 그참 짐승 같은 존재인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셔서 그 하나님 되신 분이 죽으셨는가? 그걸 그 오묘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드러난 것은 그렇게.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기 계시의 역사를 차서 있게 이루시고 때를 따라 그 역사의 실체로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고 또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신으로 그 일을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 그건 나타난 일이다. 그 오묘한 일은 그 오묘한 하나님의 그 속내는 다알수 없지만 이 나타난 일, 개시된 일을 통해서는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누려가야 돼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그걸 누려야 요 사망의 왕로로 타는 세상 가운데서 진짜 주님의 메시아로 말미암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 죽음을 불사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하신 일을 기초하여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것을 바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 완성의 일을 행해 나갈 때 우리에게 그 영광에 가담한 자로서의 영광도 주시고 또 정서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통치를 찬란하게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의와 유 사랑을 환연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격으로 오셔서 메시아, 의 메시아됨을 다 나타내 보이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도의 몸인 교회의 한 분자들을 쓰셔가지고 우리의 인격과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빛과 의유와 고룩과 그 은혜를 다 드러내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원수된 자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이런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의 사역이 우리를 위한 일이다. 우리에게 본이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위협 받으면 좀 어려움을 겪으면 주님을 팽개치고 멀리 갈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요. 이제는 성신을 받아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본의를 이루고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인간상과 사회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 성신을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처럼 되는 창조하신자의 형상 조차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드러내도록 이런 역사가 쓰여진 것입니다. 성경 이때는 이제 성경 개시가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은 거죠. 신약 구약 성경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갖고 있던 신약성경은 정경화되기 이전에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교훈 또 전승된 그런 단편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다 읽혀지고는 있었지만 신약성경은 없었던 때. 신약성경이 어 정경으로 인정된 것은 4세기 때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속에서도 주님의 실제 그 편지 주님의 그 실제 그 일에 가시는 어 실제적인 사실을 이 사도들의 그 행위 계시를 통해서 말씀 계시를 통해서 다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계시가 완성된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로서 사도들이 보였던 믿음의 태도, 태도와 같은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방해 세력이 위협을 한다고 해도 이 모든 일의 영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마땅히 취해야 할 모습을 그 신령한 모습을 드러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공산주의 세계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험악한 그런 그런 그 원시 부족의 세계 가운데 나가서, 아니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하는 거죠. 이 사도들의 본을 쫓아서 성신이 충만한 가운데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웃음> 이제 주님의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주님이 이제 오시게 되겠죠. 아무튼, 그, 그러기까지는 주님의 그, 이 은혜를 입은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 일을 땅끝까지 이루는 일을 할 것입니다. 아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본문 말미에서 이제 부연해서 말씀합니다. 안진뱅이 그, 나이를 언급함으로써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어, 실제적인 사실을 사실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 사실 당대 사람들한테는 필요 없죠 그건 내용이. 마, 우리를 위한 내용이, 우리를 위한 <웃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선해드린 공회에서 재판에 있었던 그런 내용과 사도들의 단호한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진리의 정상한 인도를 받아서. <웃음> 바르게 전통화되지 못한 세력은 항상 그 세속의 지위나 행복을 위해 진리의 적대 세력으로 활동한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구약을 알고 구약이 가르치는 바 메시아에게 가야 되는데 메시아에게 가지 않고 그 메시아에게 나아가야 하는 그 위치와 역할을 그냥 현실적으로 누리는 데만 혈안된 그런 세력들은 결정적인 때 결국은 적대세력으로 활동한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진짜 주님의 그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받아 누려가지 않는 사람들 겁대기만 쥐고 하나님의 축복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현실적인 그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희생과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때에 이제 주님을 대적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을 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양의 탈을 쓴그 목자도 그렇고,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그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온 천하에 증거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웃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주님 나라를 전진시키고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세움을 입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본을 쫓아서 우리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반의 역사 진행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이제 오묘, 아주 오묘한 일인데 우리에게는 드러난 비밀이에요. 그이 드러난 비밀을 우리가 온몸으로 체득하고 체현하는 일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 돼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다시는 매이고 현실적인 그 안위에 그매여서 살다가는 영생을 결국 잃고 말 것입니다. <웃음> 부활하신 주님만이 온 인류와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이 된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 어, 행보를 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